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선 돈과 시간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입니다. 문제는 소위 말하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그에상응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즉, 돈이 부족하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시간이 없다면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개미든 기관이든 외인이든 이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실 엄청난 자금력과 자본이 뒷받침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꾸준하게 돈을 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금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주가는 거기에 따라갑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기관 혹은 외인이 사야하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건 기관이나 외인이 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니까 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파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이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을 조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개인이 무리하게 이것을 좌지 우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몰빵을 쓴다던가 신용을 불로 쓴다던가 하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인이 암만 이런 걸 땡겨 써봐야 개인에게는 큰 돈일지 모르지만 거대 자본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 에 피조차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즉, 외인과 기관에게 돈으로 승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미들은 정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저 돈의 흐름에 휘둘려서 언제까지고 패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서 주식은 돈과 시간이 결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 자본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개미의 최대의 무기가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기관이 외인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그들이 일정 수익을 올리고 떠나면 주가는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만으로는 일시적인 흐름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허용되는 한 그것은 그저 커다란 흐름의 잔파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권실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는 우량 주식을 지수가 떨어져 저평가 받았을 때 최저가로 사면 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맡기고 그저 싸게 떨어졌을 때 내가 허용되는 범위내 매수한 뒤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즉, 가치투자야말로 가장 쉽고 편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타와 데이트레이딩이 어째서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매매의 수를 생각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동일한 가격에서 사고 파는 순간 0.23% 가까운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래 하면 0.23%이지만 1 0 10회 하면 무려 2.3%가 돼버립니다즉 매매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우리는 그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매매를 해보면 그 0.23%라는 수치조차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 매도를 합니다. 이 방법이 통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확실한 타이밍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 모두를 동원해서 단한 번으로 극대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매수매도시 한 번도 안 틀리고 모두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게 가능한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스케일 및 데이트리딩은 실패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투자는 다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한 번의 매수와 한 번의 매도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매수는 내가 들어갈 최저점이고 매도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수익을 만족하는 최대점입니다. 단지 여기에 시간이라는 허용범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은 상관없습니다. 다소 올라가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처음과 마지막만이 내가 신경 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절이란 개념이 추가됩니다. 사실 고른 주식이 건실하고 본인이 감당만 할수 있다면 웬만한 주식은 대부분 내가 산 가격대까지는 올라옵니다. 만일 올라오지 않는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산 시기가 최고점이거나 두번째는 본인이 산 주식이 사실은 우령주가 아니었거나, 세번째는 지수하락으로 인한 매수시기 자체를 잘못 결정한 경우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사실 개인이 가장 물리기 쉬운 패턴입니다. 소위 말하는 급등주에 빠져 세력들의 장난에 휘말려 쓸데없는 거액을 몰빵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즉시 빠져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들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부실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매력은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상승세를 탄후 최대한 짧은 시간대로 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당한 것이며 그 순간 이미 그 주식은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답이 없습니다. 실패 직후에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상책이며 이미 지나치게 하락세를 겪은 후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책이며 가장 하책이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책인 이유는 이 주식 때문에 다른 좋은 주식을 투자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도 손절은 필요합니다. 기업 분석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며 주가가 반드시 현재 가치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손실 퍼센트와 상관없이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가 손절 라인이 됩니다. 다만 역시 여기서도 시간이란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굳이 손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치투자의 손절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치투자는 반드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치투자를 했음에도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두 가지 이유 밖에 없습니다. 1. 시간의 투자가 부족했거나 2. 본인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거나 아무리 매수 시기를 잘 정해서 들어갔다 고 해도 떨어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매수 실패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즉 복권을 긁었을 때 항상 당첨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첨도 존재하지만 꽝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수 시기를 잘못 정해서 손실을 입었다면 당연히 그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돈 혹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손절은 반드시 아까운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진입한 후 시간이 흘러도 나아짐을 보이지 못한다면 당연하지만 아무리 같이 투자라 할지라도 손절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전략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판단을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파니까 오르네. 이런 경우가 가장 역같은 경우이죠. 차라리 내가 손절을 한뒤더 떨어진다면 안도할 수 있습니다. 더 저가의 매수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파는 순간 오른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며 내가 판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재매수를 생각할 지음에는 이미 천정부지로 높이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의 경우, 즉 내가 산 시기가 최고점인 경우로 매수를 하고 만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이기도 하구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답은 좀더 원초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즉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손절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주식은 내 눈에 벗어났다고 보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가치투자가 쉬워 보이긴 해도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손절을 생각하고 있는 시기가 사실은 가장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100% 상승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평가 우량주가 장기투자 후 손절을 생각할 때가 가장 급등 확률이 높다는 건 대다수의 고수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즉 여기서도 하수와 고수가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치투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신뢰를 할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가치투자에서 가장 힘든 점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버틸 수 있는가 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사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 회사의 가치를 믿고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은 수익을 떠나 정말로 가치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과연 그런 주주가 될수 있는가는 개인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치투자는 가장 쉬운 투자 방식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투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회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찾는 일이며 그 종목이 자신에게 꾸준하게 수익과 신뢰를 줄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